어휴, 어휴, 반가워. 아우, 깜짝아. 점프. 점프했어. 아! 이맘대로 대수만 가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<웃음> 이리와, 이리와, 이리와. 이 차이지. 어, 아야. 아, 아. 아, 누나한테 제발 좀. 제발 좀, 제발 좀, 제발 좀. 안지 알지. 안 하고 가면 혼나. 가자. 야, 내 힘으로 누나한테 그면 어떻게 해? 누이 야어어아알겠어알겠어알겠어알겠 지 않니? 전너이쁘도 응. 거야. 지금 가만 안둬너 응. <웃음> <웃음> 아니 발로 왜 차? 저뭐저 <웃음> 뭐? 저 뭐... <웃음> 아 미친 거 아니야? 야 개무식기야 이건 아니잖아. 와. 와. 야 이건 아니잖아. 저 일로. 와 형. 저안 나가준대 일로 일로.